뉴라이즈 2.0 LPI 차량으로 열선 사양 핸들이 장착된 상태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번들거리는 가죽과 더불어 원형 스티어링 디자인을 디컷으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가장 먼저 터보 사양에 적용되는 디커 핸들입니다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천공가죽으로 되어 있어 그립감이 우수하며 브라운 컬러의 스티치로 핸들 마감이 되어 있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디커 핸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티어링 하단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 승하차시 무릎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장점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드시프트도 일체형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동주행시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부분이죠 에어백 모듈도 터보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신품 장착 시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도록 해줍니다. 기존 핸들을 탈거 후 신품을 장착하고요. 나사 플레임 방지 해를 허브 볼트에 도포한 후선으로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신품 에어백을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디컷 핸들로 바뀌니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리모트 컨트롤러에 위치한 버튼들의 조명도 잘 들어오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잘 작동합니다 고속화도로나 장거리 주행이 많을 경우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열쇠 핸들도 잘 작동합니다 차저 시프트도 잘 작동하고요. 진단기를 이용해 TT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